안녕하세요 여러분 화공남 이에요 오늘 이렇게 약간 좀 화면이 다르죠? 제 목소리만 나오게 되고 앞에는 이렇게 이솔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와 있어요 음, 이렇게 보면 새해왔다고 새해도 나와있고 여기 보면 유트루 제가 정말 몇년 동안 <웃음> 재밌어서 되게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보신 유튜브 분인데 이렇게 뭔가 같이 하는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 이거는 잠시 담아 주는게 아니라 끄고 오늘은 이솔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옛날에서부터 알고 쓰는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제품군도 있기 때문에 그 제품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사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있었을 때는 지금은 총 85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 제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제품이 많지 가 않았어요 제품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 85개라는 많은 제품군이 생겼네요 아마 피부 타입에 대해서도 이제 좀더 세밀하게 이렇게 나눈 것 같고, 그 종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제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같이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85개 상품이니까, 뭐, 쭉 보죠, 그냥. 네, 쭉 볼게요. 어, 일단 제가 보는 거는 다 보진 않고 약간 차별화된 브랜드와 브랜드가 아니라 차별화된 제품군과 약간 성분에 대해서 볼만한 제품이 있으면 클릭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러한 뭐젤 크림, 세럼, 퀵 클렌저, 앰플 플러스, 앰플, 시카 트리트먼트 어, 이런 거는 근래에 나온 것 같아요. 이 클렌저 빼고는. 이 클렌저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클렌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쓰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클렌징이고 약산성 제품이고 베이스 메이크업 클렌징. 보세요. 베이스 메이크업 클렌징이에요. 베이스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두꺼운 화장을 하신 여성분들이나 혹은 남성분들에게는 그렇게 이 퀵클렌저라고 해도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깨끗하게 지우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짐 코코암 포아세테이트, 어 보통 계면 활성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천연이나 그러면은 어 이런 코코넛 성분에서 이제 많이들 가지고 와요. 많이들 가지고 오고, 이제 라울릴 글코사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레몬 껍질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C 함유로 뭐 환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많이는 들어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장시간은 낮밤 모두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네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산성 제품의 클렌저고요. 어 제가 말했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세안하는 용도나 저녁에 다시 2차 세안으로 할때 그 정도 쓸때 좋은 클렌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 클렌저 하나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카롤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 10% 트리트먼트 한번 봐 볼게요 가격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오르긴 했어요 이솔 같은 경우는 구 아마 아리솔 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솔 같은 경우는 나이아신아마이드 10%라고 들어가 있는데 음 일단은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예 피부를 환하게 해주고 이제 트러블에도 이제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보통 미백 제품, 흔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판테놀 같은 성분이 1% 포함이 되어 있어서 <웃음> 피부 재생 효과도 이제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미백 성분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는 2% 이상만 있어도 사실 어, <웃음> 미백이 효과가 있어요. 그, 그리고 4% 이상일 때는... 4% 이상일 때는... 피부에 트러블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인데요 아마 이 피부에서 흡수하는 정도가 아무래도 2%까지는 흡수하기도 힘들고 4%까지도 흡수하기도 힘드니까 아마 약간 좀 10%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이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어 비백이고 흔적 완화라고 해서 어 너무 팍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고함량 제품이에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고함량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량을 조절해야 됩니다.라고 역시 적혀져 있죠. 먼저 피부 테스터를 반드시 해 보시고요. 한두 방울 태서 다른 제품과 섞어서 한번 발라주세요. 왜냐하면 10%이기 때문에 이걸 다 스킨처럼 짜가지고 온 얼굴에 바른다. 라는 거는 굉장히 비추천드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섞어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방울 정도 뭐 그렇게 쓰고 싶다면 스팟용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눈 주변에 사용할 경우에 눈 시림이라던가 눈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약간의 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리트먼트 받구요 그 다음으로는 더 마스크 팩 유스토너 바디 트리트먼트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볼거는 어, 인자인 파우더 워시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나와있는 제품은 아닌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자인 파우더워시라 고해서 효소 효소로 이루어진데 클렌저예요. 효소 클렌징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거에 비해서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하신다면 저자극성 딥 클렌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딥 클렌징이라고 하면 보통 얼굴에 자극이 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효소로 된이딥 클렌저를 하게 되면 자극이 굉장히 덜하고요 이러한 파우더 워시를 물에 섞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딥클렌저예요 그러기 때문에 매일 하는게 아니라 주에서 1에서 3일 정도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고 이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네 습기에 약할 수있으므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제, 이 파우더워시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왜 봤냐면, 엔자임, 효소 파우더워시를 왜 봤냐면, 보통 이 효소 파우더워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솔 같은 경우는, 이제, 12,900원이라는 가격으로,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았죠. 그래서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사용하셔도 좋지만, 어 이게 굉장히 좀, 본 이유 중에 하나는 건성 피부가 딥클렌징을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갈 뿐더러 굉장히 건조한 피부가 돼요 하지만 이 효소 파우더 워시를 사용하게 되면 클렌징을 딥클렌징을 할 수도 있으면서 그 이후에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보통 건성 피부에 딥클렌징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러한 제품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인 파우더워시라는 게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구요. 그 다음으로는 쭉 볼게요. 나이트젤 크림, 뭐 이런 거는 이제 건성 피부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베리어 크림, 뭐그 다음에 선크림도 있고요.